저는 선생님이 저의 이제 수술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온종 자리도 자, 잡고, 그렇죠. 이제부터야 뭐,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지, 수술 자체로 생기는 변화는 거의 이제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만족도가 1부터 100까지라면 진짜 100이거든요. 선생. 님은 많은 케이스를 이제 또 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우도 많고 이런데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세요어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했던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내놓을 만큼 잘된 케이스라고 보겠고요. 뭐, 지금 와서 봐도 다른 얼굴 부이들하고 되게 조화롭게 잘 만약 모르던 사람이 보면 수술한지 수술한지 몰라요. 전혀 알수 없는 굉장히 얼굴의 다른 부위와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서 수술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심지어 수술하는 사람들 자체도 너무 이제 변화량에 주목 저거 집착해서 쓸데없이 참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좋다고 생각하요 이게 이제 무한정 들어간다고 무한정 짧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느낌 점수를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다른 부위와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때니까 그런 거를 잘 신경 쓰고 쓰라는게 맞고 그래서 수술을 어 고민하시거나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술 자체에 그런 변화량이 너무 집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나 어색한 결과 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또 수술하는 병원 자체도 무 턱대고 다 좋아진다, 엄청 좋아진다 많이 음. 좋아진다 많이 잘맞진다 이런 걸막 강조하는 병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병원 위험할 것, 것, 것 같아요 요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그래서 또 페이스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원장님을 딱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밖에서 제법수술로 어디서 했냐고 페이스라인에서 했다. 야 역시 페이스라인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최고라고 자연스럽고 딱! 수술하는 거에 최고라고 아니겠습니니다.